어아 놓쳤어 똥꼬 발랄 차차 I don't know. 하차, 갖고 그렇지! 슛! 툭 빼기! 하차! 갖야지하차 <웃음> <웃음> 노. 맞자. 가리 봐. 맞자. 그렇지. 연락 줘야지. 잘했어. 차차. 잘했어. 엎드려.